왜 이렇게 나, 나 찍지? 아니 이 맛은? 으...머리가... 뭐, <웃음> 그렇다. 엘덴 링은 스콜라다. 폐기성 원리. 엘덴 링은 스콜라다. <웃음>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.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. 마음의 준비 좀 하고. 어? 피맛이네. 아 요즘 피맛이나보다. 놀라 봐 침입하는 암령은? 근데 여기서 침입하기에는 그렇게 지혜롭진 않네요. 외국에서도 여기서 PVP 많이 하지 않나? 좀한따거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다 모일텐데, 웬만하면은. 아이, 침입 왜 이렇게 빨라, 이거. 헛! 조에즈! 컴온! 킬미! 아리야! 컴온! 빨리 돌아가. 그래라도! <웃음> 아! 집념보소 진짜. 척척하게 만들어주지. 어? 이 사람 왜... 아니 왜 굴러요? 아 이거 모르나? 아니, 아니 모를 수 있지. F**k you m a 돌아갔어? <웃음> 진작에 돌아가지. 아니 왜안 돌아가? 아 참... 진입하는 사람 뭔가 좀안 좋다 싶으면 은 이렇게 해야겠어. 이러면 은두번 다시 안 오거든? 또 들어왔네? <웃음> 또들어서또 당할려고? 왜 <웃음> 이렇게 <여기> 뿌리났어? 이새들 <웃음> 병패리라니 어? 너도... 으이? 음... 나이 먹어보면 안다 서른 <웃음> 살 가까워지면은 몸이 하나하나 하나 망가질 것이야 오늘 엔딩은 마누라 루트? 하긴 어차피 거기 가, 가긴 가야 되니까 짐승기도 멘타요? 미션 걸어! 미션 걸어! <웃음> 제대로 가려. 나 소환 안 할거야. 가릴 거면 제대로 가든가. 나도 못 참아. 이제. 눈에서 피눈물 나올 것 같습니다. 망자 커마대회 했을 때? 아 정말 무섭습니다. 망자 커마대회 현지가 4개월 됐다고? 아 생각났어. 아 상기시키지 마세요. 기억나버렸어. 그때 그 공포. 아 잊고 있었는데.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. 아 다시 생각났어. 시리즈 용기병 시리즈 무기는 참 간지가 나거든 야 칼집도 간지가 나네 근데 사람들이 잘 안쓰 솔직히 어느 게임이든 거의 극한까지 가는 사람들은 성능 잘안봐 어? 죽여버릴 거야! 나는 저렇게 무지성을 시산 쓰는 사람 너무 좋아 했던 다른 거안 봐도 되잖아 아스테르 아스테르도 참 잡기가 근데 아스테르 걔피 출혈 달던가요? 아 걔도 출혈 걸려요? 다행이네 보기에는 출혈 안걸리처럼 생겼는데 엘든링에서의 정말 극혐인 장소 정말 부패늪 밖에 없다 거기밖에 생각이 안나 다른 것은 그냥저냥 하는데 진짜 거기만큼만은 진짜 성수라 성수도 극혐이긴 한데 부패늪은 어쩔 수 없이 밟을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강제예요 부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홍조지하요? 나는 흉조지하 거기 침입도 안한데 나는 거기서 침입도 했어요 흉조지아 괜찮아. 어? 닭다리가 네 개였어? 오, 존 맛. Right 아, 갑자기 군침이 군침이 나오는데. <웃음> 닭다리가 네 개였어? 왤. 와, 폐기성 원리? 아니요. 나는 그냥 약 먹어. 약도 언제 쓰겠어 여기서? 난 이거 보고 나서 나 그운 줄 알았어. 왜 이게 나 직진? 아니 이 맛은? 음, <웃음> 머 <으>, 뭐, 머리가. <웃음> 그렇다. 엘든링은 스콜라다. 폐기성 원리. 엘든링은 스콜라다. <웃음> 좀 재밌네. 우리기구치구는 혹시 원하시는 복장 있어요? 셀버스 셀 됐고? 아우. 야, 그건 좀 그건 들어주기 힘든데. 다른 건 모르겠는데. 근데 진짜 프롬 시리즈에서 이게 천만우 안... 맞죠? 이렇게 프롬이 밀어주는 거는 얘가 유일하긴 합니다. 막리어 솔직히 그거 결혼하는 거 맞죠?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? 내가 알고 있는 결혼은 좀 틀린데 그거는. 그거는 결혼이 아니지. 오 oh 마이 패치가 좋은 타니스? 이봐 타니스 유부녀라고 도둑질이 생업이라서 여자도 그것 또한 놀라운 추론이군 하지만 여러분 그건 범죄입니다 척척하게 만들었지 <웃음> <웃음> 거의 구르기 했수 그러면 여러분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노잼 거인이 재미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배팅을 해가지고 조장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엘댕댕 하셨을 때더 하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놈 때문에 전재산 날렸다고 <웃음> 나는 그런 쪽 주기 싫어 나쁜 기억 심어주고 싶지가 않다 이상하다 아까 옷 입은 것 같은데 왜또 벗고 있지? 못, 못, 못, 못, 모닥불 소리 킨거 너가 제일 나빠 아 오늘 열심히 달렸다 엔딩 못볼줄 알고 좀 달렸거든요 그러게 어느 손 잡아야 돼? 처음 이거 엔딩 봤을 때 뭐야 위에 잡아야 돼? 아래 잡아야 돼? <웃음> 아, yeah. 내맘 속이 우려낸 야.